다기어봉을 장착한 차량인데요 변속레버가 턱턱 걸리는 문제와 함께 디자인을 바꾸고 싶어 입고된 케이스입니다 준비한 제품은 뉴페이스 기어봉 EGS-003LT입니다 뉴페이스는 여러 제품들이 존재하는데요 심플하면서 깔끔한 제품도 있고 지금 보시는 제품처럼 기어봉 하단에 무드등이 있어 화려한 연출을 만드는 제품도 존재합니다 003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심플한 타입은 지금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어봉을 탈거합니다 에폭시로 고정되어 있어 조금 까다롭긴 했습니다 센터 콘솔을 탈거합니다 제거된 닫기어분과 부속품의 모습입니다 배선 마감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플로어 콘솔을 탈거합니다 셀렉터 메커니즘을 탈거하고요페이스 기어봉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합니다 작동 부위에는 구리스를 도포해 주고요 기존 기어봉을 위해 생성된 배선들은 수축 튜브와 면 테이프를 이용해 튼튼하게 마감해 주었습니다 탈거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추가되는 배선 및 케이블은 잡소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 테이프로 테이핑해주고요 기어봉을 장착합니다 레버를 이동해 변속 상태까지 확인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시동을 걸면 나오는 세러머니 기능도 잘 작동하며 기어봉 하단에 위치한 모드등으로 인해 실내 인테리어가 확 달라졌습니다. 기어봉 하나만 바꿨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네요. 기어봉에 위치한 비상등도 잘 작동하고요. 또한 후진시 자동으로 비상등 정등 기능이 있어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것 같습니다.